작년 2022년 9월 11일 저녁 11시 46분 거의 모두가 자고 있던 시각에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내륙에서 2022년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산사태가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12명이 사망하였고 42명이 부상당하고 389채의 주택이 파손되며 지속적인 통신장애가 계속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진원의 깊이가 80km로 중발 지진이므로 진동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면서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6일 한밤 중에 가장 강력한 지진인 규모 7.8과 7.5 연속 강진이 발생한 터키의 경우에는 사망자 수는 2월 28일 화요일 현재 터키에서만 사망자 수는 44,128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터키와 이웃 시리아에서 총 사망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섰 습니다. 같은 규모의 내륙 지진이 파푸아뉴 기니와 터키에서 발생을 하였는데 파푸아뉴 기니는 12명 사망했고 터키는 5만 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터키에서는 현대 역사상 최악인 52만 채의 아파트가 포함된 16만 채 이상의 건물이 붕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파푸아뉴 기니는 인구 911만 명이고 터키 인구는 8500만명으로 인구 수와 국토 면적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만 무언가 터키 내부에서의 내진 설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봐도 작년 2022년 3월 16일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비록 내륙이 아니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7.4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단 3명만 발생을 하였습니다. 부상자도 247명만이 부상을 입었으며 5만 채가 넘는 주택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반면 일본과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터키는 52만 채의 아파트가 포함된 16만 채 이상의 건물이 붕괴되는 큰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서인도 제도의히스파니올라 섬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고 it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it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역을 강타한 최초 진동은 규모 7.0을 기록했습니다 이 규모 7.0의 지진으로 인하여 it 총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 명 정도가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활 필수품이 부족해지자 약탈이 점차 심해졌고 부상이 심각한 환자들이 의료진과 약품 부족으로 방치되면서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규모 7.0의 지진으로 인하여 약 31만 6천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100만 명 이상이 재난으로 인해 살던 곳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규모인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했던 파푸아뉴기니 아이티 일본 터키는 지진 규모는 비슷했지만 그 피해 규모는 전혀 달랐습니다. 터키는 이번 달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184명을 체포했으며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건물 관행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규모 7클래스의 터키와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과연 한국에는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까요?